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주산에 더하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산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7세 특히 가을부터 추천드린다 고 그랬죠 그리고 주산 하기 전에 숫자 0 부터 9까지 정확히 쓰는 거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독서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니까 독서 많이 해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산 더하기 총정리 좀 길게 들어가겠습니다 네, 왼손으로 주산을 잡고요 오른손으로 연필을 이런식으로 잡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엄지검지 뽀뽀 그렇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은 연필 잡기가 불편하면 은 이렇게 내려놓고 해도 돼요 네, 자 그럼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검지 뽀뽀하고 위아래를 털어준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길이 나죠 자 이렇게 완전히 털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산을 할 때는 점에서 시작한다. 각 점이 1의 자리입니다. 1의 자리고, 이 위, 달은 검지로 하고요. 아래, 알은 엄지로요. 자, 위, 달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. 자, 위, 달은 5를 나타내요. 자, 올리고, 내리고, 내리고, 올리고. 내리는 건더 하는 거, 빼는 건 위로 올리는 거예요. 자, 아래, 알은 하나가 1을 나타내요. 1, 2, 3, 자, 여기는 하나씩 올리면 더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볼게요. 2 더하기 1은 3. 알겠죠? 자, 그리고 선생님이 보수에 대해서도 말했을 거예요. 자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라 그랬죠? 자, 그럼 보세요. 5를 넣었고요. 6을 넣습니다. 자, 여기다가 9를 더해 보겠습니다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자 연필 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가 됐죠 자, 다음 위 아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6 7 8 9는 동시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6 7 알겠죠 그리고 6 6 7 8 9는 머리 꼬리 자 머리는 5 꼬리는 6아1 그쵸 8 8은5는 머리 3은 꼬리 자6 7 8 9는 동시에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,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두수 합해서 10이 되는거 보수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했던 모든 내용 더하기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총 정리해서 우리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문제 해 보겠습니다 자 털고 5 놓습니다 5 6을 놓을 거예요자 여기 4 밖에 안 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네요 6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 1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 동시에 해야 되죠 7 놓을 수 있죠 7그 다음에 8을 놓겠습니다 더 이상 놓을게 없어요 1밖에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그 다음에 6을 놓겠습니다 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, 6에 대한 꼬꼴가 얼마죠? 1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? 32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, 덜어시고요 자, 3 놓습니다. 그 다음 또 3을 놓을 거예요. 여기서 3을 놓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? 6이 남았죠? 그럼 5를 활용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5를 활용했을 때3의 짝이 얼마예요? 2죠. 네, 동시에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7. 자, 더할수 없을 땐더할수 없죠? 앞자리 올리고, 보수를 빼줘야 되는데, 서뺄 수가 없죠? 그러면 또 머리꼬리를 활용하면 되죠? 5가 내려왔으니까 7을 더해주세요. 2개. 자, 다시 2개 동시에 올려주고요. 그 다음 8. 자, 6밖에 안 남았네요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. 그 다음에 6. 자, 6, 7, 8, 9는 동시에 한다고 했죠? 6, 이렇게 그럼 답이 얼마죠? 네, 27입니다. 자,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자7위 아래 동시에 해야죠 자그 다음 5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9 여기서 또 보수 또 나왔네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6 동시에 할수 있죠 그 다음에 8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어 여기는 보수가 주로 나왔네요 네35 다음 네번째 하겠습니다 2, 4. 자, 여기다 4를 더할 거, 2밖에 없죠? 그럼 5를 활용해 준다고 그랬어요. 4의짝 얼마죠? 1. 네, 동시에 내려주세요. 4. 3밖에 안 남았어요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, 보수 빼주고. 그 다음에 6. 그 다음에 7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, 5가 내렸니까 꼬리, 7의단 꼬리 얼마죠? 2. 네,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답이 23. 마지막 해보겠습니다. 4.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 주고. 그다음에 7. 그다음에 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어요. 머리 꼬리 같이. 그다음에 2, 2의 자 5를 활용해야 되죠. 2의 자 얼마죠? 3을 내려 주세요. 자, 그럼 얼마예요? 26. 됐죠? 자, 선생님이 한번 설명 없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시 나볼 거예요. 자, 소리 잘 들어 보세요. 손도 정확히 보시고요. 주산 운주할 때 보면 요그 주산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5 6 7 8 6 32 2번 3 3 7 8 6 27 3번 7 5 9 6 8 네, 35 2 4 4 6 7 23 4 7 7 6 2 26요요 부분만 정확히 요 다섯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 다섯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어, 더하기는 특별히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1 2 3 4번 이게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네요 1 2 3 4번 이거 항상 외워두세요. 보수 알기, 두 수를 앞에서 10이 되는 것, 5의 짝 알기, 두 수를 앞에 5가 되는 것, 그리고 머리꼬리 알기, 6, 7, 8, 9할때 머리꼬리 배웠죠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. 자, 요네 가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. 특히 4번, 이거는 항상 그냥 하다 보면은 혼동할 때가 있어 어려워 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 노래를 생각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1부터 10까지 한거 한번 소리만 들어보세요 자55 나왔죠?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,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주산 모든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. 더하기에 대해서. 자, 요 동영상만 봐도 기초는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.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내용,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. 친구들, 안녕!